양념이 양념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게꽃게 양념 무침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라 근데 이꽃게 이거를 다 따듬 손질해서 따듬었네요 발다 따듬고 어 이것도 큰발큰발 큰발 이렇게 좀깨트렸어 여기 양념 들어가서 이게 벌이 가까우니까 이런 속살 먹게 이게 손질을 다 해놨어요. 이게 세 팩이에요. 세 팩. 3팩. 홍고추 세 개. 이게 청양고추. 이제 파, 양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음, 먼저 고 이제 고추부터 썰어볼게요. 이게 잘게 썰어야 돼. 칼을 고추는 더안 썰어줘. 소주컵브레 간장 한개 2개 두, 두 반좀 안되게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 1컵 하고 반 이건 생강청 마늘 네개 참기름 여기 게장 무칠 때는요 이 아사비를 좀 넣어주면요 에? 그 매콤한 그톡 쏘는 그게 있어가지고 좋아요. 아삭이. 딱이야, 딱이야. 오, 맛있어. 너무 간이 잘 맞았어. 이게 발도 이렇게 묻혀놓으면 양념이 배가지고 빨아먹으면요 밥한 그릇 이게 발 하나 갖고 밥한 그릇 다 먹어요 엄청 맛있게 됐어 양념! 양념! 양념게장이요. 진짜 이거 맛있어요. 아 오늘도 이렇게 감 양념게장을 맛있게 했어라 맹렬해 먹으려고 네, 감사합니다.